김유성. 내가 은 귀여운 사람차 가지고 김사성 별로 안 써. 뭐? 김사성 내가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사장들은육여장여운서람들은 귀여운 사람들은 귀여운 사람들은 귀여운 사람들이귀여 이번역은 6호선열차로 가르치실 수 있는 호문. 호문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호문. 호문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. 本次到站是虎门，虎门站。 오늘은신학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